초보가 고수로 수직 상승하는 방법 모두가 경험적으로 말합니다. 이미 고수가 된 사람도 자신이 형편없는 하수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여유가 있고 없음을 말합니다. 문제는 여유라는 것이 어느 날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 경험, 통제력이 어우러져야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초보가 고수가 되기 위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고수로의 수직 상승의 길은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있습니다. 전 아직 고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자신이 그렇게 되기 위해 행동해보고 그 실천 방법을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였더니 분명 실력, 경험, 통제력이라는 긴 싸움을 하지 않아도 고수로의 수직 상승의 길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쉽고 단순한 실천력을 보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공부해서 승분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아주 기본적인 것 외에는 공부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공부하는 시간에 나누어서 사들인다는 것을 골수에 새기듯 늘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성공하고 실패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경험했고 검증했고 과학적으로 풀이했습니다. 초보가 고수로 수직 상승하는 그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나누어서 사들인다 입니다. 돈벌수 있다는 많은 방법들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답을 두고 멀리 멀리 신기루를 쫓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이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못 돌아오는 사람은 돈을 다 잃거나 여전히 다른 신기루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초보가 고수로 수직 상승하는 그두 번째 방법은 서두르면 결국은 실패입니다. 요령껏 해서 때로는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맛볼 수 없었던 짜릿한 경험을 느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집니다. 서두르면 잃습니다. 물론 너무 늦는 것도 탈입니다. 이 타이밍 맞추려고 조급증 내는 시간에 좀더 나누어서 사야겠다는 전략을 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초보가 고수로 수직 상승하는 방법. 그세 번째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런 방법으로 늘리기 전에는 돈을 추가해서 금액을 크게 키우면 안 됩니다. 돈의 크기는 실력의 크기와 비례한답니다. 10% 벌었는데 미천이 100만원이라 110만원 밖에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충분히 200만원, 1000만원 만들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니 결국 누가 먼저 큰 궁전에서 살겠습니까 참고로 수익을 내는 속도와 손실을 보는 속도는 다릅니다 다를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속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초보자 건 고수 건 수익이 늘어나는 건 거북이 걸음 같아도 주저앉는 것은 폭포수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세 가지 올해는 전나 여러분이나 꼭 지키신다면 초보가 고수로 수직 상승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사람 따라서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 이맘쯤에는 고수가 되어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합시다 당근 술값은 미미 내셔야 하고요 감사합니다 주식 실패 실패담을 읽으면서 가슴도 아프고 공감대도 형성되어 한자 더 적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고수로 큰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고수 중에는 죽음의 공포와 좌절 분노무기력을 느끼며 상상하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루아침에 고수가 될수 없습니다. 고수들은 동반자살하려다 실패해서 크게 성공한 경우도 있고 눈을 장기이식하려다 탈출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고 몇억에서 몇십억의 빛을 지고 노숙하면서 살아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이 또한 극소수입니다. 그들의 성공을 쉽게 볼수 없고 운도 따라야 합니다. 실패한 분들 중 혼자인 분들보다 가정이 있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부인 몰래 큰 손실을 보고 어찌 알바 모릅니다. 솔직히 고백하라고 하지만 쉽게 털어놓기 힘들고 그 충격으로 부인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드물게 같이 고통을 느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손실이 2억이면 5천 정도 손해봤다고 하고 충격을 완화시킨 후 일정 금액으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때를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 합니다. 절대 1년 내내 주식해서 개인들이 본벌기 어렵습니다. 길고 얇게 살아남아야 유동성 자금이 들어올 때 일시적인 반등에 좋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가 100년의 위기입니다. 역발상으로 100년만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4에서 5년 지난 후 그때 아무거나 망하지 않는 주식을 사서 묻어 놓지 않았다고 후회할 수도 있겠지요. 현재 시점은 아직도 적극적인 매수 시점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며 짧게 수익나면 나오고 가급적 한두 번더 생각한 후 매매를 할 때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다양한 분들이 많지만 서로 도움도 주고 좋은 정보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고수들은 진정으로 이끌어 주고 초보자나 실패한 분들은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하다가 한 번에 타격을 입고 은인자중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쉽지 않지만 반드시 이 시장에서 겸허한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는 것은? 남이 잃은 돈을 땄다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종목을 바닥에서 잡아 오래 기다렸다 수익을 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비싸게 샀다가 바닥 가격에 던진 것을 내가 주었고,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값에 다시 넘긴 거지요. 단타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세력의 수익 실현에 설거지를 한 셈이지요. 이 간단한 사실에 주식의 답이 있지요. 주식을 살때 너무 바닥에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사자마자 오르면 한 사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주식을 살때 비싼 값에 사지 마세요. 한입 먹으려다 다 토하게 돼요. 주식을 너무 꼭대에 팔려고 애쓰지 마세요. 누군가 내가 판 것을 사자마자 벌어보지도 못하고 울잖아요. 그렇다고 주식을 발목에서 팔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손실을 덜 보려다가 조만간 후회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할때 가치 없는 쓰레기를 돈 주고 사지 마세요. 그 돈을 벌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모은 소중한 땀의 결정체를 남의 입에 이미 충분히 부유한 입에 넣어주지 마세요. 재테크란 허망한 말에 속지 마세요. 모든 재테크가 남의 돈을 나의 소득으로 만들겠다는 머니 게임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분들이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누군가 횡재를 했다고 하니까 나도 한 번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재테크 시장에 들어왔다가 미리 철저히 준비된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이 그물은 아무도 재테크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이 분야의 빠꼼이인 전문가에 의해 오래전에 준비된 그물입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을 알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측하며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냉정한 마음을 가져야 이 지뢰가 가득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힐 듯 말듯한 무지개가 보이는데 포기하기 쉽지않겠지만 대다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꼭 참여하시려면 아주 조그만 돈만 가지고 오세요. 이 재테크 지식이란 게 세월이 흐르면 경험적 지식이 점점 늘어가요. 무리하게 성급하게 투자하면 무언가를 알기도 전에 퇴출되는 무서운 곳이에요. 주식의 지식은 5년 넘고 10년 넘고 해가 다르게 늘어가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으시면 아주 작은 돈으로 시작하세요. 모친내가 될 때쯤이면 한가닥 풍어를 읊을 수 있고 게임처럼 재미있고 힘이 없어도 할 수가 있고 주식시장은 지식은 없고 마음은 성급한 개미들의 돈으로 유지되는 곳입니다그 초보 개미의 돈으로 증권사와 직원들의 연봉이 지급되고 세력의 수입이 되고 외국인들 수입이 되고 기업의 자금 마련이 되고 악덕 기업의 쌈지 돈도 되고 애널들도 먹고 살고 자신의 위치를 한번쯤 생각해보시고 어디로 가야할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